이게 그림 그려서 설명하니까 여러분 반응이 그래가지고 뭔가 더 민망한 느낌이야. <목소리> 여러분, 브라질리언 왁싱 해보신 적 있어요? 브라질리언 왁싱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하면은 이제 되게 쾌적하고 편하고 막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나도 막 궁금한 거야. 일단 예약을 하고 서울에 있는 대로 받들어 갔어. 거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일단, 예약자 확인을 하고, 가운이랑 이런 거 챙겨져 있는 이제 방으로 안내를 해. 거기에 샤워실이 딸려있어요. 그뭐 바지 홀딱스 하시고, 이제 씻고 나오세요. 이러고, 거기 바디워시랑 이런 거막 있거든요. 그, 찹찹찹 닦고 나와가지고, 위에 옷을 입고 있고, 하의는 반스니라 홀딱스 하고 씻은 다음에, 그 위에 가운을 걸치고,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준비 다 되시면 벨 눌러주세요. 이러면은, 벨을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이제 똑똑똑해요. 예 하면은, 나 들어갈게요. 이러면, 예이러 이제 들어오고 그 이쪽에 누우세요 이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딱 누워. 마사지 하는 침대? 처럼 생겼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요. 뭐막스 이렇게 닿으면 뭐좀 뜨거울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형을 줘요. 그냥 어디를 가도 제가 몇 번이나 해봤거든요. 어디를 가도 인형을 줘요. 이렇게 침대가 있잖아.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눕잖아요. 이 인형을 인형을 줘. 인형을 이렇게 안고 있고 왁싱 해주시는 그 전문가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 서가지고 이제 여기에 스탠드 같은 걸 켜요! 거시기에서 보슬라이트가 비쳐지고 아, 왜냐면 자세히 봐야 되니까 이방 자체는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테라피하는 약간 그런 곳처럼그 분위기가 약간 좀 밝은 듯 어두운 듯 하거든요? 거시기 부분에 이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게 이제 나머지가 어두워요. 딸기잼의 맨 마지막 글자, 뒤즈래곤의맨첫 번째 글자를 붙여서 말하다가 이 그냥 거시기라고 말해준다 진짜. 이분 옆에 이렇게 이렇게 뭐가 있어요. 서랍 같은 게 있거든? 여기에 이제 그 왁스랑 그 왁스 히터 같은 게 있어. 왁스를 데우는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거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일회용 나무 막대기가 존에많이 꽂혀져 있어요. 일회용 나무가 진짜 무슨 조선시대 양궁장에 있는 화살통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거보다더 멀고 쳐있어 정말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평평하고 약간 여기 모서리 양쪽 위아래가 둥근 그냥 그런 평평한 스패출러 나무 막대기거든요?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슉. 이렇게 되는 그 왁스를 떠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찹찹 발라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천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덧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문질문질해 문질문질 한 다음에 이거 손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쭉쭉 한 다음에 손으로 누른 다음에 조금 따끔해요 이러고 팍떼는 거야 이렇게 떼고 그래서 여기 옆에 쓰레기통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그스패출러랑털이랑 왁스가 묻는 <웃음> 여러분을 극혐하게 하기 위해서 털을 까만색으로 칠해야겠다 이 쓰레기통에 이렇게 넣으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 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약간 어...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어, 그냥 일자로 누워 있는 자세로 누워 있다가 뭐 다리를 이렇게 세우라는 운동, 한쪽은 세우라는 운동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군대을 치켜들고 이렇게 누워야 돼요. <웃음> 이렇게 누워야 돼요. <웃음> 아, 나 이거 할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어, 이거 설명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고 막웃프하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붕뎅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 이렇게 사람이 털이 이렇게 다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나 있잖아. 그 돈고 옆부분까지도 이제 털이 미세하게 나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도 털이 좀 굵게 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가 봐.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왁싱을 해요. 이 왁서분들은 분명히 이거 왁싱하다가 이 자세를 해서 여기서 분명히 분명히 여기서도 방 하는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나? 저는, 저는 안 했어요. 아무튼이 왁싱 하시는 분도 이 왁서분들도 정말 약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이 자세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할때나 그냥 별생 없었어 아좀 민망하네 그냥 이러고 저는 말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남원들한테 설명하니까 왜 이렇게 좀 거시기하냐? 그러네 안할 건데요. 아, 안 하셔도 되죠. 예, 아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생생한 후기.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림까지 그래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자세를 하고 이제 인형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이 자세 하고 나는 이상태에서 핸드폰도 보고 있고. 근데 약간 그 오히려 이 자세로 누웠을 때 앞. 해랑 여기 안쪽 뜯을 때가 더 아프지 이렇게 방구풍 자세 했을 때는 별로 안 아파서 예, 조금의 민망함만 참으면 돼요 근데 이게 그림그에서 설명하니까 여러분 반응이 그래가지고 뭔가 더 민망한 느낌이야 아무튼 이렇게 생생하고 자세한 후기 처음 들어봐 <웃음> 어, 아무튼 그러고 이 자세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자세로 누워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거시기 위에다 얼음찜질 같은 걸 해줘요 팩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주거나 그리고 이제 진정팩이나 아니면은 뭐 얼음팩 같은 거 올려주고 그러고 있다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뜯고 나서 생각보다 근데 좀 걸려요. 한 30분, 40분 걸리나? 이랬던 것 같아.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이가 자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기로 갈수록 존나 아파요. 그래서 그냥 여기 여기 먼저 뜯고 여기 먼저 뜯고 여기 먼저 뜯고 아 맞다. 근데 그냥 뜯는 게 아니라 털을 어느 정도 잘라요. 좀 다듬은 다음에 해요. 씻고 누워 털 다듬어. 왁스 발라가지고 이제 뜯는 거거든요. 다 뜯고 나면은 이제 진정팩하고 근데 진정팩은 따로 옵션 추가해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진정팩은 하시는 게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고 나면 존나 화끈화끈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섹션을 나눠가지고 머리 자르는 것처럼 섹션을 나눠서 이렇게 붙여서 여기 떼고 이렇게 붙여서 여기 떼고 이렇게 붙여서 여기 떼고 물론 이 모양대로 하는지 아닌지는 난 몰라. 그냥 느낌상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떼고 여기 이렇게 떼고 이제 근데 여기로 갈수록 존나 아픈 거예요. 혹시 샵 가게 되면 헤밀리은 없겠슈 근데 사람 털이 이렇게만 나진 않으니까 뭐 아무튼 뭐그 왁서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조금만 하달피가 킹받는다고 <웃음> 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왁서분은 이 팩까지 올려주시고 이제 나가시거든요 이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엉거주춤 내려와가지고 가운 벗어두고 그러고 이제 존앤 진짜 엉거주춤 엉거주춤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나의 하의를 입으러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 빤스 딱 입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진짜 이상해! 처음 이거 진정팩까지 다 끝내고 나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은 진짜 생닭이야 생닭! 그리고 빤스를 입잖아요? 뭔가 있었던 게 없어져가지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조금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뭐 며칠 뒤부터는 스크럽 같은 걸로 관리를 해서 이제 그 피지나 이제 이런 게 이제 털이 자라나는 그 모공을 막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라고 해요 각질을 뚫고 나오지 못하잖아요 새털이 그게 거시기 털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기적으로 계속 그거를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개빡시게 그렇게 안 하긴 했어요 그냥 스크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사서 샤워할 때 그냥 쑥쑥쑥쑥 해주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이거를 하고 나면 있잖아. 벗고 나서도 여기가 막 후끈후끈해지거든요. 왁싱을 하고 나서 바로 뛰거나 막 많이 걷거나 하지 마세요. 그 이렇게 왁싱하고 나서 되게 피부가 예민해져 있는데 그 열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인그로운 헤어가 아니라 안에서 약간 염증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단점과 장점이 되게 극명하거든요? 단점! 하고 난 직후에 뭔가... 열이 오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약간 좀 X 대거든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함은 제가 약간 지렴이 약간 완성적으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팬티에다 팬티라이너를 정말 대고 살았는데 진짜로 맨 처음 제가 브라질리언 왁싱을 딱 겪었던 날 있죠? 그날 부러 바로 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장점이어서 저는 가끔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점 박싱 하고 나서 이제 각질 관리가 필요하다 박싱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단점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피부과 가서 염증약 같은 거 먹고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고 장점이 이제 또 이제 생리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해두면은 딱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생리 중에는 당연히 왁싱 예약 못하고 생리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 받아줘. 생리 중에 완전 개편함. 근데 또 이제 또 단점 털이 길잖아요. 점점 털이 길면서 간지러. 근데 간지럽다고 벅벅 긁으면 피부가 가요. 근데 그러고 또 단점이 또 있어. 생각보다 비싸요. 어 근데 장점이 됐다 강하죠. 그래서 저도 가끔 했는데 근데 이 단점이 되게 좀 되게 귀찮고 털은 생각보다 빨리 자란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하게 됐는데 이제 브라질리언은 안 하고 이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함. 털을 좀 다듬으세요. 이렇게 털이 털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왁싱할 정도로 짧게 다듬으면 네. 안 돼요. 털이 원래 이만큼 있다 이러면 왁싱할 때는 한이 정도 자르거든요? 여기가 살이라고 생각을 해. 여기 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요만큼 자르거든요, 왁싱할 때는. 근데 여러분 그냥 왁싱 안할 생각이면 한요 정도만 자르세요. 이제 거시기에 거시기 털이 이제 말려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털에도 이제 균 같은 게 붙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먼지 같은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쨌든 간 반스를 입고 있어도 그럴 테니까. 그래서 털을 조금 다듬어서 털과 다른 부위와의 접촉을 차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너무 짧게 다듬으면 간지러워서 안 돼. 잘 보고. 어, 조금 다듬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브라질리언 왁싱은 안 하지만 이 장점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잘 드는 가위를 쓰셔야 돼요. 아니면 잘안 드는 가위 <웃음> 쓰다가 털 찡겨가지고 존나 아플걸? 뭐 미용 가위 같은 거 그냥 팔잖아요. 시중에 그냥 그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털잘때 쓰세요. 자이 대충 어떻게 자르는지 알려드릴까요? <웃음> <웃음> TMI 같긴 한데 <웃음> 자 이렇게 있잖아요. 한쪽 손에는 가위를 드시고 좀 TMI인 것 같다. 어. 아, 아, 아, 이건 안 남겨드리려고 아... 하겠습니다. 계속해보시뭘 <웃음> 계속해봐. <해볼, 웃음> 계속 <웃음>